아, 녹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서 잠깐 녹화가 끊겼었어요. 일단은 버섯 심는 거, 파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로봇 공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애들 메모리를 늘릴 수 있는지 살펴보 도록 하 죠？예, 뭐 우부 애 들이 하트 똥싼 거？다 넣어 주고. 나무 망치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대체 쓸수 있는 데를 한번 차, 찾아볼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나무 그냥 나무를 때릴 수가 있네 위쪽에 가서 그냥 나무 한번 시게 때려볼까? 이러면 씨앗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뚜데기야 씨앗 나오네 그럼 여기 있는 사과 심어놓으면은 요 사과만 계속 나오겠네 아또 저런 용도로 그러면은 여기다 개인적으로 땅을 파서 <웃음> 나무 심어볼까? 여기 파고 어, 아니야, 아니야, 거기 내가 먼저 쓸 거야. 내가 먼저 심어야지. 멍청한 녀석! 내가 먼저 심으려 했거든 아저다 돼, 저거 다심어버려야 되죠. 거하 미치겠네 <웃음> 미쳐버리겠구만 자 저는 또 할일이 없으니까 오토넛을 만들어봅시다 막대기 하나 휙 가져오면 휙 넣어버리네 아! 업그레이드 완료! 오 투박한 봇 이동 능력 업그레이드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파워 말단 실행기 업그레이드 센서 업그레이드 이거 범위 늘려주는 거겠네? 오 있어 투박한 봇 브레인 업그레이드 뇌처럼 생겼어 봇 구동장치 봇 몸통 마크1 봇 머리 마크 원. 이거 밴더 닮았는데? 퓨처라마의 밴더 닮았는데? 봇 기본 봇 작업대 해금 됐어요 일단은 오두막도 지어주자 오두막 일단 저거 하나 놓고, 여기다가, 아, 뭐야, 저기, 콩나무 하나 있잖아. 여기서 간단한 오두막 먼저. 어디보자 좋은 작업대 좋은 작업대가 있고 기본 봇 작업대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놓을까? 두 칸짜리밖에 안되네? 이거 일단 여기다 놔볼까요? 콩나무 옮기기가 쉬우니까 이러면 차라리 여기서 막 옮긴 다음에 만들고 다른 데다 옮기면 더 편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삭제해도 옮겨지지 않아? 딴 데로? 어어 일단 여기다 둬 볼까? 오호라 막대랑 나무 시안만 있으면 돼. 일단, 붓머리랑 붓 몸통.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붓머리. 아이고, 우리 나눔이 죽었더니 다 또. 하나. 재료가 되게 적게 들어가네 일단 머리를 완성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몸통 몸통은 두개 하나 미리 많이 모아놓길 잘했네 이거하고 구동장치하고 하나씩만 있으면 되네 와, 역시 우드펑크 야! 내가 내년에 사이버펑크를 하기 전에 우드펑크 게임을 하다니 대단해! 나무 시야 두개 일단 가져와보고 녹화 중이지? 아이고, 이거 한번 휴식타임 가졌더니 또다 어디 가버렸네 <웃음> 없습니까? 이거 얘한테 넣어주면 되려나? 이거 조립하는 방법이랑 저거.. 하는 방법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보자 뭐 있나? 과학 과학 아니고? 없네? 로봇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로봇공학. 스봇 <웃음> 작업대. 여기서 뭐 완성을 시키는 게 없어요. 어? <웃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로봇. 마크 2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웃음> 없어, 없단 말이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설마 기본 오토는 만들고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해놓는 건 아니겠지? 옷 교환 어? 얘한테 뭐 학사모 줄 수도 있네 모자 슬롯, 상의 슬롯 난안 되네. 이걸 이렇게 하 는게 아닌데, 허어, <웃음> 어떻게 하는 거지? 상자에 넣어 놓을 수있 고. 이거 어떻게 조립하는 걸까요? 어? 아! 조립 스탠드에다가? 오호라 그럼 나머지 요런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보산택에 밖에 안 되는 건가? 오! 오! 완성했어! 어! <웃음> 퓨처라마에 완전 벤더처럼 생겼는데? 업그레이드 슬롯이 두개 저렇게 있는 거구나? 어? 뭐야? 나도 이거 슬롯이 있는데 나도 로봇인건가? 여기다 끼워놓으면은 잠깐만 이거 내가 일단 들고 있어보자 얘도 그럼 된다는 거 아니야 슬롯이 하나 있네 어어 어, 뭔가 뭔가 살짝 바뀌어 1 6 k b 로 바뀌었어 그냥 봇은 기본적으로1 6 <웃음> k 로고이거 애들 전부 다 설마 이거로아 끼워줘야 되냐? <웃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애들도 다 뒤지고 있고 <웃음> 아 이거 뭐 업그레이드를 하면 산 넘어 산이네 계속 다 미치겠구만 과일나무나 좀 때려볼까 아 이거 이렇게 때려서 하나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거를 마리오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 좋아하겠지? <웃음>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 업그레이드 슬롯이 두개 밖에 없지. 아, 잠깐만. 내가...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투박한보 업그레이드, 손이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다. 일단 만들어볼까? 일단 만들라고 하잖아 일단은 뭐야, 하나 더 가져와야지 나한테 한번 써볼까? 나한테 쓰는 게 아닌가봐 어... 이거는... 아... 투박한 봇 애들에게만 넣을 수 있는 거다 그니까 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거 경작하는 애들 뭐 수집하는 애들한테는 이 센서 뭐 채집해오는 애들한테는 이거 주고 메모리 좀 늘려주면 좋은 것이고 좀 빨리 오게끔 하고 싶으면은 이동 능력 넣어주면 되는 거고 좀 많이 좀 가져와야 되면은 이거 손 넣어주고, 인벤토리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오랫동안 좀... 해주고 싶으면은...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는 거고. 오호라라라... 일단은 일단은 저거 애들 충전시켜주는 애들의 에너지 효율을 늘려보자 그거 넣어주고 하나 만들고 기어는 이거 작은 주제에 한 개에 두 칸이나 먹네 해서 나눔이나눔이한테 나누미. 어. 이걸 줘버리는 거지. 던지는 범위가 벗어났어? 내가 가야 돼, 저쪽까지 꼭. 그래서 뭐야 이거 왜안 돼? 이거 왜안 되지? 왜안 나오지? 뭐 어, 이상한데? 이거 왜 흙으로 나오냐 오토너지? 생겼다. 아, 정지시켜준 상태에서 저거 넣어야 되는구나. 어, 얘는 좀더힘 세고 오래가는 그런 녀석이 될 거고. 오호, 잠깐만. 이거. 음. 하나 더갈고와서 나눔 이 어딨 냐？나눔 이2 나눔 나누미 이 한테 가서 이거 주 면은 얘도 다른 애들 보다 더 오랫동안 일할 수있 겠죠. 그 얘한테 손을 한번 달아줘볼까? 더 많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줘버리면은 좀더 많이 짓겠지? 뭐야 몸통만 좀 커졌어! <웃음> 아 뭐야 손이 많아져도 두번 넣질 않네 두번 넣게끔 또 저걸 해줘야 되네 메모리 어차피 많으니까 그렇게 해줄까? 7키로 많음 <웃음> 기다려보시오 이또 복사하는게 없어서 좀 그렇다 자 두 번씩 두 번씩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 어두 개씩 꺼내서 여러 번 넣네 잘못됐다. 옮기는 애가 이게...이게 이게 아닌데... 다시 해야겠구만? 이상한데? <웃음> 어정쩡한데? 뭐가 <웃음> 지금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일단 새로 나온 걸로나 일단 좀 실험을 해보자고 배낭 슬롯 있고 업그레이드 슬롯을 두개 넣을 수 있어요 이랑 신발을 한번 넣어볼까? 아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다른 것을 거예요. 막대기 막 신발을 신겨주면은? 에? 뭐가 변했는데?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선. <웃음> 그리고? 이거. 인벤토리 판자 세개 막 되게 안나 비빅. 오. 시 우두 퍼크 미치? 음 그래요. 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됐다? 그냥? 저뭐 어디 저거나 해자 일단 해야될거 하자 좋은 작업대 좋은 작업대? 이게 좋은.. 조... 아 좋은 작업대 따로 있구나? 작업대를 여기다 미리 만들어놓는 이런식으로 내가 그래서 금방금방 옮길 수 있으니까 돌도 두개 필요하고 밟아서 완성시켜버리죠? 양동이. 표지판. 아, 뭐 이런 거 있네? 일단은 넣어놓읍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공간을. 그럼 이렇게 활용을 해야겠어. 어, 뭐지? 아, 작업 되지? 아, 이거 받침대 필요 없는데. 이거는 딜리트 가방을 내가 쓸수 있는 거구만. 한자 다섯 개, 막대 두 개. 아허 가방을 나한테 쓰면 되겠구나. 요렇게. 아, 그러면 도구를 두개더쓸수 있다. 그럼 하나 더 가지고 하면세개 되는 건가? 음. 너는 뭐 하는 거죠? 얘는 뭐 하는 애지? 잠깐만, 여기 있는 버섯들! 무더기들! 저거를? 예 시킬까? 아니야. 예를 시키자. 예를 시켜서? 아, 저거 먼저 만들어야겠다. 한 장. 이다가 저, 저, 을 저, 저, 하는 걸로. 아? 저, 들고 여기다가 영원히 최대 영 저, 터리를 먼저 좀 만드는 걸 할까? 그럼 이것도 만들어야 될텐데 박스도 더 만들고 음 할게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아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계속 계속 보너스 저장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기어를 넣는 저장소로 사용 할까? 어? 그럴거면 차라리 여기다 넣는 게 낫고 어? 아 내가 하나 들고 있네요. 막대기? 막대기 4개 둘, 셋, 넷! 환자 하나 얘한테 이거 시킬까? 기어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이거 옮겨서 여기까지 되겠지? 얘 쓰면은 날따라이보셈 이거 가져가서 이거 만들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 이거를 반복을 해 이러면 이래도 6KB가 남네 얘 일단 일 시켜야겠다. 얘를 여기서 충전시키는 나눔이로 다시 써야겠어. 이렇게 하면은 멈춘 애들 알아서 얘가 충전시켜 주겠죠? 영원히 아.. 우리 막내가 제일 키가 크네 효율이 있는데? <웃음> 이거 여러..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은 일단 본머리랑 몸통이랑 이거를 따로 만들까? 하나하나씩? 결하면은왜 저게 안되냐 성공 버섯을 조진 당신께 이를 수여함 버섯 모자 <웃음> 잠깐만 이거 <웃음> 옷 갈아입자 버섯 모자 쓰고요 백안공 이걸 입으면은 <웃음> 어... 슈퍼마리오가 아닌가? 음. 잠깐만. 프로삽질러도왜 삽을. 삽이 없나봐요? 아, 여기서 찾게 했었구나. 그래서 이걸 안 들고 하는구나. 어! 음막. 그거 여기서 찾는걸로 아 잠깐만 이동 꺼내기 됐지? 도끼도 아, 끼는 여기서 꺼내가자 여기서 꺼내고 와 이거 그냥 편하게 옮길 수 있으니까 좋네 또 복제를 합니다 이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뭐 구조물에 이런 내구성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박스 이거 10개씩 밖에 못 넣어? 어. 허... 일단은 머리 몸통 10개씩 한 열정 만들어 볼까? 시켜야겠는데 딜리트를 차라리 시켜서 이렇게 놓는게 더 편하겠다 뭐이런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머리 여기다가는 몸통 여기다가는 다리 넣어서 일단은 제가 한 마리를 만듭니다 한자랑 나무시안 음 계절도 있어 놓고, 한자둥개 막대한 날 도와줄 막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막내를 여기서 시키는 거지 이래. 여기. 아, 우리 막내 와 가지고 지금 야 충전시켜줘. 그렇지? <웃음> 형 누나들 충전시켜주는 막내. 하지만 막내가 다시 생긴다는 거. 막내 가져가고. 자, 아, 새로운 막내가 탄생했어 막내의 막내인 게임 그래서 얘는 브레인을 달아주는 거지 여기다가 머리를 똑똑하게 똑똑하게 해주고 브레인 두개 달면은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일단은 복작업대를 하나 더 만들자 다가는뭐 이런거 이런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준 걸로 하고 일단 막대기랑 나무 시야 두개 가져와서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 두개 가져와서 20kb거든? 요거 하나 넣어줬더니? 기본 16kb에서? 두개 넣어주면. 안 되네. 중첩이 안 돼. 아쉽네. 그러면은. 어? 그게 어디요? 일을 시켜볼까? 우리 막내한테? 판자 나무시야. 판자. 나무 씨앗 넣고 만들면 머리가 나와 11, 12, 1두번4 1두번 그리고 막대 한번어아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 추가하는 것까지밖에 안된다 일단 이렇게 해놔 그리고 박스에다가 얘네를 따로 넣어놓으면 보기 또 편하지 않을까 넣어놓는 거지. 그래서 만든 거를 넣어놓는 거를 영원히. 좋아서 막내 이래라. 어, 좋았어 만들고. 아하! <웃음> 아 좋았어. 어. 그리고 로봇 조립 스탠드를 여기다가 옮기면 좋지 않을까? 삭제를 하자. 삭제를 해야 하지. 이거 돌릴 수가 있어. 거기다 두지. 그냥 여기다 둘까? 피도 오고 투박한 혼합 냄비 레시피 이걸 일단 하자 베리가 필요하네 베리 가져오면 되지 얘왜 멈춰있지 우리 충전 로봇 죽었나봐 아.. 일이 좀 어느정도 잘 돌아가는데 이제? 열심히 머리 만들고 있네 나는 일단 요거를 만들어야겠어 막대기 나 나중에 넣어놓는거지 응? 아 여기 있구나 다리에 일단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고 가져오고, 막대기가 하나 가져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 또 넣고, 고 그래서 하나 또 나오면은, 얘 데려다가 이번엔 몸통을 만드는거지 그전에 머리에다가 뇌를 하나 심어주고 똑똑해졌어 보자 <웃음> 판자 두개 막대기 하나 나무로 만든네 여기다가 이걸 넣었는거지 이걸 반복시켜 오케이 이걸 해야지만 얘네들끼리 저게 돼아일 잘해 잘해 좋아, 막 되게 하나. 이 순차적으로 하니까 아잘 되네. 그리고 얘네들 뇌를 좀 그리고 만들어줘야겠어. 만드는 거. 옮겨주는 애 따로 있고 아니네? 다 돼있네 이거. 이거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범이 벗어났다고 멈춰봐. 어? 어디 있는데? 얘한테 머리 주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통나무 저장소에서 판자 만들고 두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두개 집게 만들면 되나? 두개 집고 두개 넣고 어? 이러면 되겠네? 영원히 영원히 누르면 이거 꽉찰 때까지 넣어 놓을 거 아니야? 모자르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충당을 해줄 거고. 어, 두개 넣네. 그렇지. 아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얘도 브레인 넣어주고 이거는 하나 만들면은 환자 하나에 몇개 나오지? 다시 하자 환자 찍고 이거 넣으면은 하, 둘, 두개 나오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어디갔어? 왜안 움직이지 얘? 꺼내기 뭐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상한데? 아, 지금 손에 막대기 쥐고 있어서 그렇구나. 아 잠깐만 이거. 손에 있는 거 뺏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뺏으면 되는 거였어. 일 하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하고, 묶어서, 재생하면은, 알아서 만들겠지, 이제. 두개 찝고, 일로 오는데, 이제, 쌓여있으니까, 안 가고, 대기. 에이 하고 여기다가 다리 만들 막내를 만듭니다 또 다른 막내 라는 막내를 다루기 위해서는 얘도 뇌, 나무로 만든 데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 쓰면 되겠다. 좋았어. 넣어주고 따라 하기. 나무 하나 가져 오고, 판자 하나 가져 오고, 막대기 하나 가져 오고, 나온 거 저장 하고, 반복 시켜 주면 끝 간단하다. 그리고 조립은 그냥 내가 그때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게 이거 그냥 이렇게 놔주는 게 낫나? 여기다 놔주는 게 나을 듯? 아, 이러면 막히네. 이렇게, 이렇게 놔주자 여기다 그냥. 됐어. 또왜안 움직이냐? 삽을? 삽 만들어야 되는데 삽을 안 만들고 있네 된 거야. 2단. 맞어. 아, 맞어. 아, 네? 미친 <웃음> 저, 저 지금 네가 사불 지금 뭐지 지금 사불 누가 얘가 가져간건가 아 아니 뭐야 저거? 너 누구야 여기 뭐 하나 겹쳐 있는데 지금? 너 이거 안 해도 돼. 이치. 이치 여기다 버리고. 스리레드 시키니까 조금 이제 좀 나아지는구만. 좀 넣어주고. 아까 했던 대로 다시 만들어야겠네. 넣어주기 까지 반복 얘는 뭘 만들까 도끼 만드네애 도끼 만드는 애 대신에 아, 이거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1, 2, 3, 4. 아이고, 이걸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해주고 뭐해주다보면은 또 시간 엄청 잡아먹네 자 여기서 녹화 한번또 끊고 가죠